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레노입니다. 자이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저의 세번의 파운데이션 시즌 영상을 보신 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항상 대격변 수준의 패치가 진행될 때마다 파운데이션 플레이를 진행했었고 근번의 1.8 패치 또한 약간의 대격변 수준의 변화가 있었기에 이번에도 한번 플레이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영상부터는 이전처럼 풀플레이 영상으로 보여드리기보다는 요약식으로 1.8 패치에서는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키우면 대도시로 만들 수 있을지 약간의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민의 요구치 난이도 증가입니다. 이전 패치에 비해 시민 계급에 대한 요구치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식량 및 물품 요구치가 늘어났기 때문에 다양한 물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시민 계급을 슬슬 고려하신다면 이후의 언급들이 집기와 양초류가 추가로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만드는데 철과 도구가 상당히 많이 소비가 됩니다. 고로 시민이 양성하기 전에 기존 소비에 비해 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신 후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번째, 자원 관련 변경사항입니다. 와인은 이제 사치품이 아니고 기호물품으로 바뀜에 따라 주점에서 맥주와 함께 제공이 가능합니다. 상품 가판대에서도 더 이상 취급을 안하므로 와인만 믿고 시민으로 빠른 전환을 하신 분들이라면 다른 자원인 꿀이나 허브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주점에서 파는 와인의 가격은 한 개당 100골드입니다. 고로 시민이 많지 않아도 해당 수입으로 어떻게든 유지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신규 제품군 추가입니다. 바로 앞에서 언급한 양초와 직기류인데요. 다만 들어간 재료가 상당합니다. 문제는 시민들이 두 가지의 제품군을 요구함에 따라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만들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료를 보자면 양초는 밀랍 두 개와 철광석 한 개, 집기는 철광석 한 개, 도구 한 개, 그리고 판자 한 개입니다. 시민부터 주로 구입하는 제품군으로 모두 철에 관련된 재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후에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파운데이션 1.8 기준으로 주로 문의 주신 내용과 일부 팁입니다. 사실 마을이 망하거나 성공하는 것은 정말 한끗 차이기 때문에 아래 설명드리는 내용이 와 닿으시거나 이미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처음에는 아쉽지만 도구를 바로 만들 수 있는 건물과 자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도는 이용해서 무역을 해야 됩니다. 무역을 할수 있는 방법은 퀘스트에도 나와있지만 패널을 열고 노동계의 창고를 해금시킨 다음 창고에서 거래하고 싶은 물품을 꼭 지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 도구가 부족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지정하여 수입을 하면 됩니다. 추후 도구를 자가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노동계의 투자 및 포인트를 얻다 보면 집행관 관사를 해금시킬 수 있는데요. 이 집행관 관사는 영지의 장원에서 고용할 수 있고 이 관사를 통해서 광맥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단 광물 결과는 랜덤이니 처음부터 원하는 광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로 당황하지 마시고 영토 확장시 산맥을 최소 2개 정도는 확장시켜야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지금 도시를 보시면 신기하게 도심가에서 있어서는 안될 건물들이 고급 거즈 건물들과 도시 중심가에서 공존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주거 선호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주거 선호들을 높이는 방법은 바로 장식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가장 쉽게 올리는 방법은 약간의 돈을 투자해서 장식물을 대량으로 설치하는 건데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연속 클릭을 하시면 빠르게 중복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대표 깊이 건물인 양목장의 거주 선호들을 바꿔놓겠습니다. 장식물을 선택한 다음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빠르게 연타! 그러면 이전과 다르게 초록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냥꾼의 오두막 또한 똑같이 장식물을 설치한다면 오두막 주변 역시 거주 건물들이 들어서기 적합한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도 앞에 이야기와 이어집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진급을 시키기 위해서는 직업을 고려해야 되고 위치도 고려해야 되는데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미리 진급을 시키면 직장하고 관련 없는 위치에 집을 마련해 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긴 출근 및 퇴근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고, 이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배치하신 후 진급을 시켜야 작업장 주변에 집을 짓습니다. 만약에 실수로 진급을 시켰으나 계속 해당 작업으로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주거지에서 추방을 시키면 됩니다. 이동거리가 많은 직업은 농로까지. 이동거리가 짧은 직업군은 평민 혹은 시민단계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도시 안에서만 움직이는 유형인 재단사, 제빵사 같은 유형은 평민, 반대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채집군 유형들은 농로로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도시 안에서만 짧게 움직이는 도시형 운반군까지는 평민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반대로 교회까지 나가는 장거리 운반꾼이라면 그냥 농노 단계로 유지시키게 좋습니다. 수도원을 만들었어도 수도승이 고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남자 가용인원이 었거나 두번째는 건물의 역할을 지정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수도승이 머무를수 있게 공간을 꼭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도시를 키우다보면 나중에 손님을 접견하는 위치를 바꾸고 싶으실텐데요. 이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때는 현재 접견 받고 있는 건물의 수정 버튼을 눌러 화살표를 원하는 건물의 입구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이런식으로 다른 장소가 접견 장소가 됩니다. 자 이런식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1.8에서는 약 400명 정도의 도시를 달성했습니다. 자원 상황도 좋고 밀도도 높게 건설이 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아직 몇개의 큰 이정표가 더 존재할텐데요. 다음번에도 큰 패치가 진행되었을 때쯤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